마마무 솔라 조만간 큰일 날듯, 제대로 일 내서 헤드라인에 걸릴 것 같아. 그룹 마마무의 솔라가 강렬한 헤드라인을 원했다. 마마무는 11일 오후 서울 광진구 예스 라이브홀에서 12번째 미니 앨범 마이크 온, 미곤 발매, 기념 쇼케이스를 열었다. 마이크 온은 마이크를 켠 마마무가 일 내러 돌아온다는 뜻으로 마마무의 자신감을 담았다. 앨범에는 타이틀곡 일렐러 일렐라를 포함해, 하나 둘셋 어이. 1.2 32y lic 등 3곡이 수록됐다 타이틀곡 일렐라는 별이 빛나는 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이 완성한 강렬한 세레나데 마마무 와 최고의 시너지를 자랑해 온 김도훈 프로듀서가 작사 작곡 프로듀싱에 참여했고 멤버 문별 도 노랫말을 썼다 이날 어떤 일이 날진 모르겠지만 일단은 팬들과 만나는 게 하나의 큰 일이라 생각한다 차트가 단단하지 않나. 마마무가 차트에도 제대로 일을 내보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. 큰 꿈을 갖고 있으면 좋지 않나 라면서 오프라인 공연을 안한지 3년이 됐다. 마마무가 왕성하게 활동했을 때보다 풀어내려고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. 이어 제대로 일을 내서 헤드라인 에 걸리지 않을까 예측한다. 뭔가 큰 일이 날것 같다. 음악적으로 큰 일을 내고 싶다 고 덧붙였다.